오늘 그 말씀 중에 12절로 13절은 사도들이 이 기적을 행한 사건의 개괄적인 설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절로 16절 내용은 그 사도들이 행한 능력의 특별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과 15절이 문맥상 서로 연결점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저자가 두 자료를 소투르게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신의 능력으로 그 구속사의 획시기적인 시기에 내부적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땅끝까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도의 스 사역과 연계된 사역을 해나가는 중에 해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써나가는 중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서툰 편집이 아니라 아주 오히려 정교하게 계획된 서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감화가 이렇게 뭐 대충 대충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어,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지만 예,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혹 인간들의 현세적인 편의만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메시아로서의 신성과 그 사역의 어떠함 즉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한 일을 아주 특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시브리서 2장 14절을 잠깐 보죠. 주님께서 자녀들과 같이 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웃음> 그, 물리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예요. 단순히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상태를 다 내다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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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다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에, 눌린 모든 자를 표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여기서는 병고침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이유는 인자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곤을.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 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환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중풍 병자를 낫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마귀를 없애 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기적을 행, 행함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성신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높이 되신 예수 그리도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도 단순히 병고치기 위해서 사역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사도가 교회 털을 닦는 자들이니까 그 교회 털을 닦는 자로서 그 일을 하, 하고 있다 그리토의 사역과 연계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웃음> 다시 말해서 게시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회성이나 그와 연결된 사도들의 사역의 단회성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능력의 행함이 부각되는 것은 다 그런 구속사 안에서의 구체적인 의도 때문인 것이지 결코 서툰 편집으로 사도들의 이적 행함이 끼어들어온 게 아니다. <웃음> 사실 사도들의 이러한 희한한 능력 행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 저희가 저희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은 말씀 전파와 관련된 거죠. 복음 전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서 베드로의 추록을 보고서 교회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서 비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도로서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에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전장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응답이 된 거죠. 그 29절로 30절에 보면, 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사도들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그 주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사실이 주님이 그,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에 오르신 분이 성신으로 지금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웃음> 나타낼 수 있게 하, 기도한 거예요. 결코 그뭐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그 요구, 필요, <웃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욕사를 이루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 이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15절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들의 능력 행함은 다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도들의 기적에 대해 그 반복될 수 없는 개시적인 어, 그 기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적도 단순히 오늘날 그대로 이 본문을 써가지고 재현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시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항상 있으신 거죠 그건 뭐 성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일은 인간의 요구가 주가 아니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조차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온날의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칙 아래 특별한 은총이 가리워진 가운데 그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모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항상 희한한 이적으로 행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미 가운데 당신의 특별은총을 지속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종의 의료적인 그 행위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일종의 의료적인 행위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그런 행위고, 하나님 그, 그걸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주실 자를 고쳐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장로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특별한 경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프면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만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그 일반 은총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반 은총도 의지하면서 특별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어, 본문에 접근한다면, 그건 진짜 성경에 무지한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해가지고, 그, 그냥, 뭐, 그야말로, 그냥,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거는 아주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실로 본문의 사건은 개시사 안에서 사도들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지 단순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게 결코 아니요 오늘날 사도들이 있잖아요 에? 오늘날 사도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아니고 자칭 사도들이죠. 그런 그 신사도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그건 뭐 오늘날에 아주 이렇게 드러난 거지만 이 드러나지 있지 않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병자를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성신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저는 너무 여기 뭐 일부 어,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게 어, 너무 무식한 거죠 사도들의 그 위치와 사역 그러니까 에베소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선물로 주시죠. 에베소스 4장 8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되시고, 어 선물을 내려주셨다. 그런 표현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면서 사도와, 어 선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었다. 물론 이제 그, 그, 그, 그, 그 직분이 오늘날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항존직이다, 뭐 임시직이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제 선지자는 임시직이에요. 아가보 같은 선지자는 임시직, 직분이지. 지금도 선지자라고 내가 선지자, 하나님, 예 그, 능력을 받은 손자라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사도라고 한안 되고요. 또, 또, 복음 전하는 자들도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 뭐, 빌립이나, 또 디모데 같은 인물들. 예, 또 뭐, 바나바, 뭐, 그 외에, 신라, 이런, 이런 존재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은 목사와 이제, 교사가 항존직이에요. 그걸 교회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교회,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에 보면, 그 교회 실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장로, 또,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 선물,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목사와 그 집사를, 그 장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요, 신령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 이 이제 다 수평적인 관계지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존재들을 세우셨다.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그 그 직분이 항존직이다. 이그 직분이 삼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그함의한 그런 직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자가 다 왕같은 선지자의 제사장이지만 이제 그런 기능을 다 가진 존재지만 그런데 앞서, 앞장선 서앞 사람들이 그 일을 앞서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사람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 때는 또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 교회를 그 다스려가지고 지금은 높이 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직분도 확정되고 성경 개시가 확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법을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어, 교회 헌장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담고 이제 직분과 저어성 회원의 자격, 목사의 자격 그것이 그 들어가는. 교회 또회 회의, 회의의 다양한 내용들과 교회 예배 모범과 그런 것들이 그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들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특별한 지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아까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늘그 하나님의 신방을 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신방을 받아야 되고, 장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하나님의 신방을 대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그 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맡아가지고 수평적인 관계를 누려가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 그, 그걸 그그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따르고 내가 직통계시 받아서 다 자기가 다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목사 안 불러도 장로 안 불러도 나 얼마든지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교회 질서 속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를 여기서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 더나간 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무튼 이 사도들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고 나중에 이제 계시가 완성되고 직분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교회 질서 속에서 그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일반 은총 속에서 그 특별한 은총을 누려가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도 이 질서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받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벨지신앙고백서나 뭐 웨스민서 신앙고백서 또 소요림문답, 대요림문답의 그 교회론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 밝혀놨어요 성경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더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성신의 능력 아래 종속되어 높이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과 연결된 일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행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사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손으로 행한 능력적인 일을 일에 소개를 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마술사처럼 무슨 시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라는 용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은 기적에 대한 두 명칭이 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상태의 사건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 시편에 보면 이 기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사. 그, 이제 추레굽 이후,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추레굽을 하지, 죄의 권세 아래서 나왔다는 것을, 주, 그, 그, 알게 돼서 그런, 어, 추레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 그런, 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표적, 이적 기사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적 행함은 그 이적 행함의 그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계시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전파하는 것과 연관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책에 시달리고 죄의 형벌로또그 세력에서 각종의 장애와 편견과 분쟁과 슬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유일한 해방의 내용이 들어있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이적과 기사다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뭐 나오는데 김홍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서신서의 말로 이적이다. 바울의 서신서가 이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의미가 담긴 말입니까? 이게 이런 이적들을 그, 해석해가지고, 이게 어떤 것인지, 그, 그 본질을 밝혀준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적이죠. 그것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내용이 되니까, 이게 이적이란, 서신서가 이적이다. 그런,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저도 최근에 읽은 글에서 그, 봤어요. 그,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가 있고 행동 계시가 있잖아요. 행동 계시는 말씀 말씀을 드러내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사건이 계시로 묶어지면 그게, 그게 이제 이적이, 이적 중에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이적 중의 이적이다. 그게 어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주님의 몸인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나와서 거기에 부복하고 거기에 경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적 아니에요? 그걸 세상에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복합적으로 그, 저기 아주 입체적으로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지 알수 없어요. 성신의 역사라는 게 단순히 뭐 이적을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 완성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 그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그 완성시키는 것과 다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봤지만, 내부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주 표적적으로 이게 질서 있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정교하고 오묘한 그런 배열이 되는 거죠. 성신 하나님의 사역. <웃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사역은 곧이그리도의 구속의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 교회 털을 닦는 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적 질서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오고 온,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그, 기록이 됐고,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게 신실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사람의, 그, 거기가, 거기에 뭐 사람이 가담해가지고, 뭘, 결과를 낼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 걸, 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제, 우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족족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려가는 것으로서 확정하는 거 사실 이것이 없이 단시 기적을 보았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라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상관이 없이 그저 기적을 체험하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바울이 그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 잘 묘사했습니다. 악한 자가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짓 기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꾀인다고 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거짓 이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게시 진짜 개시적인 개시 게시 역사와 관련돼서 그 목표한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적 죽을 라면 그거는 거짓 이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그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 진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툭하면 이적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보여준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갖고 놀기 좋죠. 사실은. 그그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신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이게 이제 진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표적과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냥 자기 이익과 관련된 그런 표적 추구, 이적 추구는 다 사단이 개입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저들도. 진짜 가짜들은 진짜를 포장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듯이. 그러니까 분명 사도들이 성신의 능력으로 민간에 행한 이적은 그리도의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이적입니다. 그래도 표적이고 기사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아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놓여주 놓여지게 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이 이어서 한 건데. 그 복음 그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의 체계를 확증하는 능력이었기에 그런 내용을 믿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모일 수 없는 장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저기 뭐. 온갖, 뭐, 뒤에도 이제 계속 이들이 압지 않은 내용이 나온,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는 반드시 같은 미움, 믿음으로 함께 모인 거죠. 무슨 세상 핑계, 질병 핑계, 뭐, 환경 핑계되고, 그냥 개별적으로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야 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 4분오열되어갈 길이 제, 각기 제길 가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신앙의 목표를 가진 한 유기체로 새롭고 신령한 한 유기체로서 당장의 연합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현재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내일 누린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현재 자유가 없는 그 복음을 내일 자유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 복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 내일 좀돈좀 좀 벌면 시간 좀 나면 좀뭐좀 뭐좀 환경 좀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뭐 하지. 이건 다 거짓말. 속임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이웃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할 때는 현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주님의 능력은 현재부터 나타나는 거지. 뭐 앞으로 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오,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걸 못 누리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의를 행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이 제가 예화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세상 사람 중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그, 이 사람들은 그 미래를 보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뭐, 어학준비, 박사가 됐어요. 뭐, 유명한, 그래갖고 좋은 직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봐도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 그걸 취하면, 그 미래에 그걸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바빠지고 더 어려워져가지고, 자기의, 자기의 생에 즐거움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요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려고.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그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포기했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고 아주 의미있게 산다.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 산에 들어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그 삶을 즐겨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신자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행복하게, 오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하고, 공평을, 정직을 행해야 돼. 근데 언제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서로 의논하고 상담을 해야 돼. 그게 메인 것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몰라서 서로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게 신령한 교통이지. 아 오늘은 그냥 어떻게 꾹꾹 참고 그냥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내일의 오늘도 또 똑같아요. 모레의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이 없어요. 이게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고요. 이억겁의 시간 속에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 지금 60억이 너, 넘는가요? 지금 저, 저, 전 세계 인구에이 이 60억 중에서 이, 이 소소한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고 얼마나 완전한 관계예요. 이 관계를 여기서 못 누리고 누구랑 누리겠어요? 그 화상을 쫓는 거예요. 헛된 걸 쫓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현재를 누리고 있어요. 현재를. 우리가 그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를 이루, 주님의 통치를 현재적으로 받아가라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신, 한 건데, 우리 현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사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돌아봄이지, 그게 없었으면 꽝이에요. 현재 시간에. 그러니까, 이 그, 지금 뭐, 위험에 닥쳐 있잖아요. 그 죽음도 불쌍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지아 지지난 주에도 봤지만 그 유무상통하는 삶을 현재라는 삶으로 그거를 아, 천국을 그걸 포기할 수 없기, 없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고 현재의 것을 그 그. 못 쓰고, 손을 못 피고 한게 아니고,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손을 폈어요. 내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부자하고는 다른 거죠. 부자 청년하고는.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없, 없어도 할수 있고, 있어도 못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불통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서로 교통해야 돼.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가? 그들이 모인 솔로몬 행각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성전 동편의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의 바깥 쪽에 있어 동쪽에. 다시 말해서 솔로몬 행각은 두 줄로 된 대리석 기둥들로 이루어지고 삼나무로 지붕을 덮은 회랑 또는 주랑 바깥들 동쪽 벽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거닐면서 가르침을 어, 베푸신 적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부연설명을 할때 남녀의 각큰 무리들로서 그 많은 자들이 믿고 주님께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그런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기적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배면에 있는 복음 진리 안에서 한 믿음으로 무장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결과로 많은 무리들이 차별 없이 죽게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의 그 사도들의 그 현재적인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걸 보고 그 이적과 표적을 본 자들이 이제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모인 거예요. 현재적. 죽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그렇게 모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신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차서 있는 태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역사에서도 봤지만, 지금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그 지하 무덤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터키 그 저기 지하 도시에도 그 교회가 있어요. <웃음> 여기서 또한 가지 많은 남녀가 함께 모였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치곤 못 받았던 때예요. 근데 남녀가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도 여자들 아이들 아주 저기 대우해 주셨는데, 그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압제받는 사람들의 편이 된 거죠. 여기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토께 속한 자라면 어떤 자들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9절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자. 여기 이게 다 수평적인 관계다. 이전엔 다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주님의 복음 안에서 다 수평적인 관계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저기 하찮은 청소부, 파출부, 가정부 이런 사람들 뭐 이방인 외국인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보금물 알면 내가 그걸 써서 그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전도자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저, 인도에 아주, 저,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서울대 나온 종교학과 나오고,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학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신을 하다. 그들이, 그들이 배고프면 찾아가지고.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참 종교를,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만 꽂혀있는, 이거는, 이게, 이게 수평케 되고 통일되는, 이게, 이게 현재에 안 이루어지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다 속이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이 역사한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사회적 편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환경적인 굴레를 뛰어넘어서, 많은 무리들이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쓴다. 이까 그러니까 표적적인 이적을 보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걸그 확증하면서 자신들을 거기에 다 데려간 거예요. 이 비적의 의미가 뭔지 아, 아, 아, 아, 아는 거죠 우리. 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불신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 못하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성신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의 의미를 알고 신자들이 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곳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저들은 더 이상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척이나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의 신적권위에 신적 하나님의 임재의 위력을 느끼고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적을 보면 믿음이 강화되는데 불신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고 신자들을 피합니다. 이적의 참된 의미를 보고만 해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하게 인도를 받아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당연한 허그런 아, 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데, 근데 이, 이, 이 방에 덕성 있는 사람만도 못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권위가 없습니다.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써야 그 의의와 그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 안, 쓰니 안 쓰고 틀어주고 있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죄는 이제 1장 뒷부분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그 그 사람들은 율법을 따른 순종을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겉 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그그 얘기가 그 로마서 2장에 나온무할례자가 율법의 제자를 지키면 무할례를할례와 같이 여길 거아니 율법을 행한 즉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내할례가무할례가 됐다. 이, 이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밖에 몰라 질서도 깨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아, 그 요한 삼서에 보면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가 나오잖아요. 다, 당시 그 사회 속에 탁발 그, 탁발, 탁발승이라고 해 돌아다니면서 도를 전하면서 저 보시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들 당시에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로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고 그러고,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디오드레베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대우냐. 그런 사람. 우리도 어려운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그 주판을 튕겨 가지고 결과 내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노는 거죠. 그우기 쉬워요? 디오 드레베, 들어버. 경상도 말로 들어버닌뎅이야, <웃음> 그그 그 사람은 이름의 뜻도 <웃음> 이름의 뜻도 제우스가 만든 인간이야 헬라주의의 사람이야 이 사람 헬라주의. 근데 데메드리오는요 백성의 사람,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헌신하고 어머니는 다 주잖아요. 기후 드레베 같은 그 더럽게 안 놀고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현재를 그런 사람 이게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찾아서그 그 신분 파괴 에? 모든 계층 파괴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게 이게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아 하나님 저 저기 세 사람의 표적 새로운 사회의 표적이에요. 그걸 드러내려고 성신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로만 받고 현재 안 사람 안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주파날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웃음> 절대 못합니다. 하나되는 거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인간하고 하나가 되나? 저렇게 돈도 없는 인생하고 말도 안 말도 안 통하는 인생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나? 이런 교만한 마음. 우리는 우리끼리 더잘 살고 더잘 배우고 더 학식을 쌓고 더 능력을 쌓지 이거예요. 그 디오 드레베, 사랑. 데메드리오의 어머니 같이. 이름의 뜻이 꼭다 맞진 않지만 <웃음> 이름의 뜻이 꼭다 맞진 않아요. 이름은 좋게 지어놓고 행실은 또겉떡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 그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는 이름에 딱 맞아. 요장제 가이오도 그런데 아무튼 아. 이렇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미로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은 별달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물질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직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자기 품위에 맞춰서 혼인도 하려고 하고, 예?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웃음>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고 바로의 군대를 그 물에 함몰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7호기 15장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로 신문을 니다 사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박해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독재자들은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그, 이게, 복음을 모르면 두려움이 많으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두려움을 가바하려고 한다. 자기 두려움을. 독재자들이 과대망상에 걸려서, 그 해로대왕도그렇지만 내로도 그렇고, 그, 그냥,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는, 자유가 없어 속에. 여유가 없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니까 행사를 한다. 저, 저들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성신께서 역사한 증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어서 그런 적대, 적대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뭐 사도들이 계속 오게 갇히고 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놔요. 구약의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구약의 외형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찬란함을 그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다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 일부러 가난하게 되고 일부러 죽음에 들어가요.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요. 자원해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받는다. 영적으로 형통하죠. 열두 사도들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저. 저긴 뭐야? 가론 유담한 베로. 본의 결과. 그게 그게 표적 중의 표적이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돼. 그러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도 봤잖아요. 그 여기도 이제 신분 파괴니, 뭐, 계층 파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윤무상통하고 서로 완벽한 사회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희미한 양심에 비추어서라도 일반적인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문제는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거지 정상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칭찬을 받는 일이 되는 거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그 칭송이 있는 거죠. 그리토인들의 사람을 향한 윤리적인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지만 선한 행실이 있어야 비방하는 악한 자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이 일에 모범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10, 25절 여기도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신 게 본이다. 그 본을 따라와라.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다 살펴본 바에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표적 항염에 대해 1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혹자들은 여기 기록이 아주 미신적이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신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못 고칠 병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능력이 사도의 그림자까지에도 역사하여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사역과 연장선상의 사역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이신 일들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난 거지 그 그림자 아래도 이렇게, 그림자 아래도 이렇게 이 기운을 받아서 날려고 했잖아요. 예? 그 혈루증 여인이 그랬죠. 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그 손수건 같은 걸로 말이죠. 이적이. 그거 그거 갔다가 손수건 앞치마 갖다가 사도들이 썼던 거 갖다가 그거 병 나기를 바랬어요. 그런 이적도 있었어요. 그런 이게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계된 사역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표적적으로.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귀신도 그렇게 나갔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말이죠. 사실 의원 루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게 희한한 일 아니에요. 아주 과학자 아닙니까? 의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자인데 그가 이런 표적과 이적을 썼다면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 을 쓰는 걸 보면 이 실질 별 시한한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신경성적인 병, 에? 뭐 그런 병들이나 나치, 이게 저 가지 손가락 없는 사람 손가락이 나오고 뭐 대머리가 여기 저기 모니터이 나오고 이런 뭐 그런 은리가 뭐그 금리빨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전에 신문에 보면 그런 광고도 나도 <웃음> 기독교 신문에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광고가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나타난 표적적인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신의 능력에 의한 사도들의 이적행함은 높이 되신 그리토의 사역과 연계된 것입니다. 오늘날 재차 반복될 필요가 없는 개시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한 섭리에 의한 주관적인 이적 경험은 그래서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한 이적 추구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자후간 저들의 일은 예수 그리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특별한 일이었고 그들은 그러한 일에 자신을 도구로 들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주 앞에 모였고 백성들의 침송을 받았습니다. 표적적인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토와 연합된 실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까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허락하신 영적 질서 속에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회를 건설하고 이게 그 성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진리에 힘써 복종하여서 그리도와 연합된 품격을 만인 앞에 드러내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죠. 품위유지를 위해서 돈을 써. 어뭐 치장도 하고 옷도 뭐고다 뭐 하죠. 외모 다 갖추죠. 그 품위 유지비. 그리스도인들의 품위 유지비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의의를 행하는데 쓰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품위 유지는 외모를 갖추는 데 있지 않다. 그 진짜 그잘알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 그래야 결과가 나온. 우리 교회 지난 한해 동안에. 상태는 어떠하습니까 이게 이 2001년 12월 30일 날 설교한 거래서 이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토인으로서의 권위는 잃지 않았는지 반성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신님의 열, 열매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권위가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워 주님의 진리를 명백하게 현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진짜 새 사람, 진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